안녕하세요 전자일개미 입니다 예. 오늘은 어 직방시공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어 직방시공에 있어서 노린물 뿌려서 하는 시공도 있죠 예.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예. 오늘은 보여드릴까 해요 어 상가 리모델링 현장인데 예. 마이너스 옵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음, 지금 바닥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너무 깊숙한 곳은 어, 떠붙인 몰탈로 베딩을 예, 하고 나서 이제 바닥 시공에 들어갈 겁니다 어, 여기는 저희 작은아버지 현장이고 저는 이제 지원입니다 어, 저는 작은아버지한테 이제 시공을 그런 것보다도 외부에 나가서 예, 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웃음> 가족이라고 해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냉정합니다. 저희는. 어, 이렇게 배딩이 되면 어, 백시멘트 있죠. 노린물 시공할 때 백시멘트 주로 사용하죠. 백시멘트도 자기질 접착제 중에 하나입니다. 입자가 고와서 주로 내장줄론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어, 백시멘트도 엄연한 자기질 접착제 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백시멘트를 그베딩한 면에 이렇게 골고루 잘 뿌려줘요 예, 보이시죠 저렇게 저는 저 방법을 아, 보는데 정말 저는 못하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하면은 수정이 불가능해요 <웃음> 어,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데 <웃음> 정말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물 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 너무 많이 뿌려도 안되고 너무 적게 뿌려도 안되고 그리고 어, 원장을 놓는 그 기준장이 정확해야 됩니다 예, 가이드가 없어요 예, 뭐 먹줄 이런거 저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예, 문틀 라인하고 그냥 맞춰주기 위해서 한것 뿐이고 코너를 기준으로 이제 시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망치로 두드려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타일이 박힙니다. 절대 안 떨어져요. 제가 다음날 가서 뜯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정말 안 떨어집니다 뽑혀요 바닥이 뽑히면서 떨어져요 그래서 단단한 시공 방법 중에 하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저렇게 정말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웃음> 이 방법을 제일 많이 하고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방법이고 음...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방법으로 빠르게 시공하는 것이 정확하고 그리고 품질을 뽑아낼 수 있으면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예. 어... 타일 사이즈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사이즈 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2-3mm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즈 때문에도 시공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바닥 시공을 할때이 바닥이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밥 넣는 손날고대로 밥을 긁을 때 일정하게 긁어주고 그빈 공간을 어 나중에 들어서 채워줘야 되는 골고루 채워줘야 되는 그 일을 꼭 해줘야 됩니다 망치로 두드리거나 손으로 비볐을 때그 느낌이 있어요 덜 들어가고 이제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여주고 또 채워주고 해야 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일직선으로 쭉쭉 그는 저 부분은 바닥 바탕면이 좋은 거예요 예, 그나마 좋은거예요 지금 톱날고대 미리수는 12mm 입니다 원래는 한 15mm 정도를 사용했어야 되는건데 또 접착제가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바닥 상태를 고려해서 12mm로 예,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탁 내려놓고 비벼 봅니다 예, 면이 잘 맞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들어 올려서 빈 공간에 어, 접착제를 더 넣어서 채워 줘야 돼요 본장 붙이는 게더 쉽고 한 발을 오래 붙여야 되니까 그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고 넓은 공간보다도 너무 좁은 공간은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 그리고 라인 매치가 생명이기 때문에 매도시라고 하죠. 한줄한줄씩 먹을 튕겨 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보통 기준장은 실을 내려서 일직선으로 쭉 가서 이렇게 시공을 하지만 어, 앞에 이제 출입문은 이미 맞춰진 상태라서 목줄로만 사용해서 줄눈 라인만 정확하게 뽑아주면서 시공을 합니다. 어떤 기공은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공은 고생 많이 한다면서 친절하게 잘 알려주기도 하고 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알아서 배우는 거예요. <웃음> 알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어, 고생을 많이 한 만큼, 음, 뭐랄까, 저는 공유하려고 해요. 이렇게라도. 언제나 기회는 있으니까 꼭 노력하시고 좋은 분 만나서 훌륭한 일 잘하는 그기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네.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언제나 열심히 일하면서 어, 영상 좋은 영상 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